앞에 있겠죠 있으니까그그 앞에 나와 있는게 뭐라 했니 원인이유가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 리저트 인이 나왔죠 인 나오면 전투사니까 목적으 나와야 되는데 더 스톤이 목적가 아니야 얘가 목적이요 얘가 목적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행위를 하잖아요 돌이 스톤이 컬링 스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똑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거지. 이게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거? 의미상의 주어야. 얘 동명사나, 뭐, 현재 문사가 아니야. 현재 문사가 아니에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야. 그리고 앞에 더 스톤이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자요거하고요거하고는 엔드가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라고볼수 있단 말이야 구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비교급 뒤에도 비교급 이렇게 급 같이 맞춰줘야 돼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앞에는 원급 뒤에는 비교급 이런 거 없다. 응 최상급 비교급 이런 것도 없다. 같아야 돼.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얘는 거리고 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리를 얘기하는 거 맞죠. 더 똑바로 더 멀리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앞에 이 디스는 원인이니까 그렇게 시키 되겠지. 이것이 뒤에 원인이, 이유가 결과를 초래하다. 뭐뭐로 초래하다. 리저드인. 뒤에 결과가 나온다 했잖아요. 앞에 원인이니까. <목소리> 여기서 터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결과 설명했죠거아요 <목소리> 어, 결국. 콜링스토닝 그 컬링스톤이 더 빠르고 더 멀리 나간다. 이게 결과란 말이야. 그럼 앞에 디스는 뭐예요? 자, 책 봐. 뭐가 나와있는지 봐. 너희들이 확인해 봐봐. 뭐가 있니? 저게 어디 있냐면, 18쪽이었나요? 18쪽. 그럼 앞에, 우리 앞에 잠깐 읽어볼게. 디스가 받는게 뭔지. 자그 얼음을 문지름으로써 나왔습니다. 빗자루로 얼음을 문지름으로써 더 스위퍼드입니다. 스위퍼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말나죠 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요. 모와 모 사이에 돌과 얼음 사이에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열을 막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 행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지. 이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온 거야? 돈이 더 빨리 가고 더 똑바로 간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하니 응? 그래서 디스 정확히 잡아내야 되고요. 앞 문장이라는 거, 어, 요거, 묘미가 있으니까, 이제, father, father, 구별될수 있어야 되고, 요, ING, 투명사화도 안 되고, 뭐 고인이 나오는 거 맞고, 대신에 이건 현재 모가 아니라, 동명사로 분명히 있고 이유는 뭐니? result i n 목로 쓰였기 때문에 동영사일수 밖에 없어. 그죠? 어, 분사가, 현지분사가공수가 어떻게 목적을 쓰여? 말이 안 되잖아.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놈은 뭐야? 얘가 목적가 아니라, 그게 ing의 의미상의 조인 거야. 스톤이. 자, 밑에. 자, 밑에 뭐가 나냐면 전지사 플러스 관계념사 나왔죠? 전지사 플러스 관계념사 나왔 묶어줘야지. 앞에 있는 놈이 어차피 주어일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주어이고, 그 다음에, 어 앞에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를 찾아야지. 동사가 어딨있어 안보여 아, 여기까지. 얘가 동사야. 수일치 문제죠. 길잖아 멀잖아. 그죠? 어 아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안돼? 왜? 주어는 뭐니까음 앞에 나와있는 주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h i c 치라고 나와있는 부분. 이게 전체 부스 관계되면서 하지. 만약에 이게 안나와 어떻게 되어있냐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있니 틀려, 틀려. 만약에 위드가 빠지고 휘치가 나오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요 주어 즉 선행사가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 돼, 맞죠? 주어나 목적어 쪼리. 근데 이미 여기 주어나 와 있고 여기 지금 동사로 캔 컨트롤 라인에 그다음 디렉션이라고 목적어 나와 있고 스피드까지다 목적어예요. 됐네요. 그리고 꾸며주는 게더 스톤입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 스톤의 뭐 방향과 속도를 바로 뭐가 팀이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통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잖아. 요한 문장과 또 다른 한 문장이 결합된 게 관계된 것사들이야 근데 그 정확성은 어떻다고 나왔어? 이 s a major, 뭐라 하러니팩트 c t 주요한 요인이래. 한 가지 요인이래. 뭐에 있어서? 게임 전략에 있어서. 네? 경기 전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나온 거야. 뭐가? 정확성. 두 문장 잘랐다가 두문장 찢었다가 다시 결합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두 문장을 연결시킬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통분모가 나와야 돼요. 그 공통분모가 원래 선행사입이다이 어. 문장에서 누르면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받았겠니? with it 이렇게 받았겠죠. with it 이라고 받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예. 하나 띄고, 얘는 나머지가 한 문장.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그리고 맨위에 뭐가 남았겠니? with it 나와 놨겠지. 그럼 it가 맞는 게 뭐였냐? <목소리> 여기 나와 <나갈> 있는요 <핑계가 목소리> 주어지. 그렇지 공통 공부가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잖아. 치할수 있니? 꿈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나면 무조건 틀리다? 그건 아니에요. 위치가 남았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어디를 봐? 제소 <목소리> 보자.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 위드가 나와 있어. 이때는 트위치도 맞는 거야. 내가 이해하죠? 그렇게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아, 정확성이, 그럼 이건 어떻게 치고 내려갈 거야? 여기다 정확성을 집어넣자다 정확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 영어, 이제, 공부할 때, 위드 플러스 추상연사가 나오면 보통 우리는 부사로 해석합니다. 부사로 간주해요 자, 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with, is,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간주하냐면, 그냥 쉽게라고 하면 돼요. with, is, is.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아, 추상적 요소가 부사가 됐고, with만 그런 건 아니에요. to perfection, perfectly. 어? 전치사 2가 붙어져.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소가 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야? Precise 3 부사 정확하게 그죠 부사 정확히 이렇게 바꿔주시요 계속할 때는 이런 묘비를 우리가 이용하면 되죠 어. 음, 뭐, 음. 아그 정확성은 근데 아주 정확히 그 팀은 어, 뭐할수 있어? 조절할 수 있어? 뭐를? 방향과 속도 그죠? 뭐에? 스톤을 어, 할수 있어 근데 그 정확성은? 아주 중요한 뭐가 되는 거야? 요인이 되는 거야. 뭐의 게임의 전략이 있었어. 그죠? 공장 <웃음> 나름대로